차영민 씨 요즘 이런 옷도 입어? 많이 발전했네, 우리 차영민 씨. 치. 그땐 그렇게 사정에도 안 입어주던. 아, 씨, 왜 이렇게 있어. 여기다 아, 봐난 됐다니까, 네 거나 골라. 안 돼, 오늘은 무조건 자기 거 사는 거야. 자긴 맨날 똑같은 옷 지겹지도 않아? 공원에도 벌써 몇 년째야. 와 이거 정말 의상한 거야. 그래봤자 색깔만 바뀐 거다 알거든? 맨날 똑같은 후드티, 청바지. 아, 나 진짜. 야, 넌 어떻게 교수님 결혼식에도 이 옷을 입고 갈 수가 있냐?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씹었는줄 알아? 패션 테러리스트는 어쩌네? 옷이 뭐가 중요해. 나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됐지. 됐어, 다 이게 편해. 아니. 영민아 너 이렇게 생겨놓고 대충 막 입는 거? 것도 다재능낭 비야. 난내남친 완전 멋있게 변신한 모습 꼭보고할 거야. 희경 멈추지 않아요. 세상에 왜또내 옷이야 네옷 사자니까. 강민 씨,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왔을까, 살리려고 왔을까. 차라리 오지 말걸. 그랬다면 당신도. 사장님도 이렇게 안 됐을지 모르는데. 나 때문에 내가 괜히 와서 영민 씨, 나한테 당신 사망 선고하게 만들지 말아주라. 그것만은 제발 하지 않게 해줘.